왜냐면 사람들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영상에 아빠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오지 마지 차라리. 미스테. 이 난데. 선물 갖고 왔다 이거. 저, <웃음> 어 그래. <저. 웃음> 왜 이래? 어? 예술을 논하고 있다고 했음에. 어. <웃음> 신문 받는 사람 같아. 뭘 찍어? <웃음> 우리 찍을 거야. 아, 그만 찍자 좀. <웃음> 여러분. 오늘은 아빠가 서울에 오는 날이에요 어, 지난번에 아빠가 와서 타투를 받으셨어요 었제 친구한테 그래서 오늘 리터치 할겸 저희 집에 와가지고 놀고 그리고 같이 서울 데이트도 하고 네, 그러기로 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도 간 김에 리터치도 받고 일단 아빠 타투가 엄청 예쁘거든요 <웃음> 그거를 근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담아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너무 그때 아쉬웠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일단 아빠가 기차를 타고 오셔요 그래서 서울역에 지금 한 10분 뒤에 도착을 하시는데 저희 집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저는 이제 슬슬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가기 전에 카드도 챙겨야 되는데 제 카드랑 아빠 용돈 드리기로 했던 카드 아빠가 돈 관리를 너무 못해서 저한테 정말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용돈 현금을 안 주고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제 용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현금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아무튼 저는 가볼게요 안녕 신발 뭐 신지 여기? 파란색? 파란 색깔 신세 어 신발 안 묶여. 감성이라고는 1도 없는 노출 과정 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분명히 야옹이가 근처에 있어서 여기 올라가서 사료 가지고 왔는데, 애용이가 사라졌어. 여기 앞에 두면 먹겠죠? 여기 뭐 두면 먹겠지? 아쉽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웃음> 아이 <아니>, 셔틀에서 <어떡해, 어떡해. 웃음> 구독자 여러분 안아주는 거야? 그럼 아빠한테 안겼어. 한번 인사해 좀. 왜 찍으려고? 뭐가? 어? 있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인사해. 줘 <웃음> 신기하지. 그런거 좀 하지마 아... 아 진짜 진짜 이런데 한다고 아빠 왜? 응? 뭐 어때요? 아빠 이런데서만 그러잖아 타투 받으러 갔을때 완전 점잖은 척해 놓고 <웃음> 예술을 누하고 <웃음> <놀라고 웃음> 있다고 주에 선물 갖고 왔어 뭐좀 보자 뭐 같애? 보자 얼굴 하나도 안 보여 선물 갖고 왔다니거 어깨 줘좀 줘봐 선물? <웃음> 리액션을 봐야지 미친. 얼만큼 이 선물 줄 가치가 있는지 야 어? 아빠한테 당니는 가치가 있... 그거? 신용카드 와 뺏어가는 거 <웃음> 아빠 그걸로 현금 하지 마 미쳤니 아빠 이런 데서만 그러잖아 타투 받으러 왔을때 완전 점잖은 척 해놓고 <웃음> 이니셜 아... 아 <웃음> 진짜? 나는 예림이랑 저랑 전시하면 웃고요. 아무도 아버님도 와주세요. 네. 아빠로 갈게요. 머릿 속으로만 일단 구상을 해놨데어 그럼 뭐 그게 아빠 달성, 그래서... 전시가 아니고 예술대 예술작품대. 아버님 웃긴다. 왜? 네. 아버 나 아빠. 그 예술을 지금 얘기하잖니 지금에. 나 보러는 설한 번도 안 왔으면서 지금 타투 때문에 온 것도 웃기고 <웃음> <웃음> 지금 전시에 간다고 서울 온다고 한 것도 웃기고. 이게 지금 녹음되니? <웃음> 응. 아빠 인성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밝혀져. 아버님 인성? 그 약간 역패린인데. <웃음> 아, 아니 아니요. 아빠 인성 너무 좋죠. <웃음> 그쵸 <웃음> 최고. 공개? 아, 근데 준비하려면 과정이 어우. 아빠 근데 예림이 진짜를 왜나 그런 거? 예술을 연하고 아, 있다고 아, 지금에. 예술을 <웃음> 그럼 갈래, 갈래 준비기 가는 게 아까 말 가지 그래서 2, 2, 2로 생각하고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둘을 찍어야 돼? 그래서 아까 예림이랑 여기 이렇게 회의하고 음. 있었어 야, 오자, 그럼 아빠 와서 같이 가죠?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주말이면 뭐 가는 거지 이래 놓고 또 안수연 씨안오게요 아니에요 갈 거예요 아버님 오시면 쩝기겠다 아니에요 가야 돼요 <웃음> 아빠 오면 아, 간절히 아, 가야지 그...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올해 예림이가? 초기 예림이가 불렀는데? 예림이 되게 건방지다 그니까 아빠 어디 아빠한테 오라고 하라 야너너 예림 인성 진짜 아, 역시 타투 처음 했을 때가 변함없는 인성 안수연 <웃음> 아, 쫄보 어떤 게괜찮 네, 저는 가족 타투 응. 밑에 색을 이름미는 어떤가? 저는 이거 둘개있냐 하나. 나는 위에 거 이쁜 거더 왼쪽 거. 슈퍼스타 이혜림 씨 타투 매출이 좀 오르셨나요? 감사합니다. 타투 주님. 방송이 나오고 나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에 오르면 또 아빠 타투 보여주고 <웃음> 매출 상승?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리무 타투로 문의주세요. 좀. 좋아할 음. 거면서. <웃음> 안경 아, 네. 아, 중인데, 왜 벗었어. 이혜영아 얘기 네. 라 방송 중인데 괜찮아아 진짜 너무 슬퍼서. 왜왜왜? 예린 진짜 슬퍼 이름 끝을 짓는 동안 그걸로 알고 었는데아 아, 음, 진짜? 뭔알 음, 뭔데? <웃음> 엄마도 몰랐어요. 어? <웃음> 그러면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건데? 몰라. 할아버지나. 이름 속에서 지었잖아. 나 이름 속에서 지었잖아. 장명 속에서. 어. <웃음> 짧은지. 타투 하러 왔어요. 아빠 타투. 아빠 이거 자랑 한번 해줘. 예림이가 해주는 동네방네 자랑한 타투. 안. 만족하시나요? 얼만큼 만족하시나요? <웃음> 아 몸으로 말해요? 만족하시나요? 눈빛, 눈빛으로 말씀하셨는요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가족 타투 그제 팔에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걸로 할 거예요. 조금 달라요. 아빠가 주인공이 됐어. 위치를 바꿔. <웃음> 왜 이래? <웃음> 아빠 저번에 분명히 점잔타 하지 않았어, 예림아 너가? 저번에 살짝 낯설이셔서 지금 좀 친해졌다고 이러는 거지. 초밥이요? 어 그거 시킨가요 그럼? 초밥이요? 응 좋아요. 카드를 해야되 응, 네꺼? 응내 걸로 해와 <웃음> 방송하고 있다 고 아, 아니 원래 내가 하려 했어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아니 아빠는 아, 왜 <웃음> <웃음> 나보고 살아있으면서 아니 내가 원래 하려 했어 그냥 아빠 왜 카드로 해 이러면 되는데 내 카드로 해까지 굳이 야 아니 그게 아예내 돈으로 한다고 그이 카드 말고 그 내가 할려 했는데 아 내가 할려 했어 아까 그, 카드, 그 카드로 하라면 그지 카드로 와 이거 사주고도 욕먹는 상황 아니야? 오오오 <웃음> 진짜 왜 이래? 오 <웃음> 진짜 아빠한테 너무 배신감 든다 그, 진짜 짜증나 짜지 말아냐 아프지 오우 아빠 그 <웃음> 어. <웃음>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죠? 어 전사 단계에요 전사요? 스텐실로 스텐이요? 타투를 하기 전에 미리 밑그림을붙여으는나 <웃음> 이제 말 잘하지? 오 <웃음> 어. 약간 첫 투하보다 더 발전했어 와 이쁘다 좀 위에 해 위에 여기다 할거야? 주름에서 떨어져 응아 이쁘다 음, <웃음> 타투 끝 <웃음> 아빠 이쁘지? 응, 음. 끝났어. 이제 가자. 이제 집에 가시면서. 이해리 머리에 뭔막 했나? 그니까 감히? <진짜 너무> <웃음> 나 이따 여기다가. 안소유, 남성빈 포에버 아닌데? 응? 네? 안소윤 안성빈이요 응. 음. 딱 이름만. 왜 우리 이름 적어? 왜? 누구를? 적어? 아빠도 적어야지. 음. 아빠 손글씨로 적어서 내 팔에다가 할래. 그럼. 내가 이렇게 써서? 응. 음. 왜? 사랑해 이거 응. 어때? 나 글씨 못쓰는데 한글로 뭐? 아 근데 원래 응. 조금 삐뚤푸뚤해서 어, 그래야 예뻐, 예뻐. 응. 예뻐요 딱 그냥 자기 글씨지 그러면 아빠 지금 써줘 사랑해 한 100개만 빠르게, 써봐 빠르게 빠르게 이, 사랑해 한 100개만 쓰면은 내가 고를게 어, 글씨로 쓰나, 또 글씨로 쓰다 나또또쓸 거면서 또어 이쁘다 응어 이거 이쁘다 요걸로 풀아 그럼. 글씨 이쁘다. 나도 아빠 거 써줄게. 아빠 사랑이 어때? 응, 응, 응. 아빠 사랑해? 응. 소윤도 해야 되나? 뭐 글씨 있다고 쓰나? 이게 뭐? 글림체를 써봐. 글림체? 사랑하는 개영씨 어때? 애시 <웃음> 사랑하는 아빠 써 약간 림체로 요 울씬 요건 좀 괜찮은데 이거 이쁘지 응. 어 그런 식으로 아빠 그럼 뭐에 사랑하는 아빠 그래 이상하지 않아 뭔가 뭐 아니잖아 데 아빠 어? 사랑해 하든가 아버님 존함을 같이 생각 사랑하는 우리 개영씨 약간 이렇게 이 캔데 싫대요 응. 어 너무 매력 너무 귀여운데 <웃음> 고민 근데 난 아빠 이름 그렇게 저장해놨어 진짜로 어 그럼 그들 응. 그걸 해 그럼 고민. 맞아 내 사랑 개영씨 <웃음> 응,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어 우리 끝나고 코너가요 저소연이 노래 들어보고 싶어 아 뭐야 소윤이 노래 우리 어때? 아빠 노래 진짜 잘 몰라 진짜요? 응나 뭐, 아빠한테 배운 뭐. 건데 노래? 응 음. 아빠 트로트 완전 잘 맞아. 봤어 맞아 <웃음> 그 아니 예쁘잖아 너도 한열번 써야겠다 그지요? 네 아빠가 흘림새로서 달라 어때요? 이게 귀엽잖아 어, 두번째 입고 응 음, 두번째 나왔지. <웃음> 좀 연습해볼까? 여... 안 해도 될것 같아 <웃음> 이게 낫다고? 이게 낫지 않아? 근데 이거 해! 응 음. 오케이 해? 그게 낫다 어. 아니 느낌표는 크기, 빼르세요 크게 이거 그거? <웃음> <웃음> 느낌표는 빼르세 느낌표는 빼세요 느낌표 귀여운데? <웃음> 넣어줘 왜? 알았어 <웃음> 아빠 여기 하고싶다 했었어 근데 아까 어, 저 아아 요쪽에? 응 어, 어, 여기다 이름 하고싶다 여기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어, 여기, 여기 딱 점이 있네. 점에다가 느낌표 해서 아 그럼 이거에다 느낌표 해서 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점 위에다가 아. 느낌표를 해서 나도 느낌표 찍어줄게 아. 느낌표를 그려 <웃음> 그걸 맞추이 글씨트 이거? 조금 안 찍어도 돼 왜? 예? 조금 있으니까 <웃음> 아빠 수고해 어 아빠 숨쉴때 올라가는 사람과 네, 관리 잘한것 같은데? 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여기 네. 타월 하면 안 됐어. 오, 진짜 관리 잘 됐어. 얘가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아, 아 지금 나온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냐? 이혜리 미쳤네. 자꾸 얼음 농락하는든 <웃음> 아니, 농락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 진짜? <웃음> 아니, 낭만의 <장람이>, 장난이 <웃음> 아니, 이혜리 진짜 인 놀란 보답이 그러니혼나야구독자들은테혼 <웃음> 아 저거 다 찍고 있구나 지금 <웃음> 얘를 큰일 났다 <왔다> 했는데 그거 <웃음> 다 <또> 찍고 있었어 그래도 <웃음> 저번 거다 안 맞게 있거든? 어 소희야 <웃음> <웃음> 너 팬분 중에 달, 단골 되신 분들계에요 진짜로? 아 <웃음> <웃음> 어, 뿌듯하다 근데 아빠 진짜 인캐스탄인데 이름도 안다 아빠? <웃음> 내가 근데 나팬미한 날에 가가지고 TMI 퀴즈에서 우리 아빠 이름 맞춰보라 했는데 폼 완전 많이 들고 헐 안개영 씨말이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오빠 이름은 몰라 나 알아 너네 성빈 어떻게 알아? 여기 써져있어 안성빈 아 그리고 너 맨날 욕할 때 얘기했거든 응. 어 이쁘다 응. 여러분 제 레터링이에요 아빠 송글씨 위치도 딱 괜찮아요 귀여죠 약간 기도뭐이기가지고하기기울기기기에 하기에 기에하기기에기기기에하하기기에 하기에 기에기에 하기에 기에하기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다고요 <웃음> 기분 나빠지실 <웃음> 것 같은. 고구마은 <웃음> <포크라를> 진짜 완전. <웃음> 웃기려고 <웃음> 찍었는데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보여주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모자이크 처리할 <웃음> 수 있어. <웃음> <웃음> 인기 스타. 와우. 이거 끝까지 다 보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거 빠르게 넘기게 하겠다. <웃음> <웃음> 모자이크. 아파? 좋아. <웃음> 뭐가 좋아? 이제 네, 우리가 하나 가죠. 어! 좋아요. 이제는 갑시다. 아빠 목소리 들고 아버님, 이제. 순식안에 <소식> 들어가니까. 그니까. 미스 다음 시작. 어차피 관리 잘안할 거니까. 아니요. 그냥 애초 예쁘게. 오케이, 오케이. 관리 못 해서 혼남 <웃음> 근데 듣지도 않아요 그것도 맞죠. 음. 음. 아! 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파요. 근데 이제는 보면서 하니까. 응 음. 하도 하도 저거 하니까. 와, 자기는세졌다고 그럼요. 나름 경력자예요. 타투 경력자. 타투 경력자. 옛날에 그냥 고집 불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가 틀려, 네가 막 네가 틀려 이러면서 했는데. 어른이 돼가는중 감사합니다 2물 살이니까요 에 <웃음> 진짜 어리다 스물두.. 22... 네아 그러게 쫄보 차이 나네요 갑자기 왜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제 나이 존재하세 <웃음> 여기 또 삐처리 해주시겠죠?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아 근데 저 요즘 미모에 살짝 물 올라서 이거왜 이건... 웃어요? <웃음> <외우세요>. 아니요 <웃음> 어, 갑자기 작업하기 싫어지니다 아니 아니 머리 기르고 계세요? 왜요 갑자기? 소원이가 보고 싶다 해서 길은 거. 근데 길렀을 때 사진은 그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응. 음. 그때 괜찮았는데 진짜. 응. 음. 근데 뭔가 빡빡 머리 어울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 저도 유지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머리가 다시 또. 밀려드리고 맞아 맞아. 여자들이 단발과 긴 머리를 고민하는. 데 단발 탈출하기 힘든 것처럼 빡빡이도 음. 탈출하기 힘든데. <웃음> 거지존이 있죠 빡빡이도. <웃음> <웃음> 지금 거지존이신가요? 빡존네. 빡존이요? 떡볶이 <웃음> <웃음> <웃음> 거지존 빡존. 아 진짜 웃겨.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따지? 이게 발로 베테랑이라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무튼 겸손하게. 저는 아직 호접이에요. <웃음> 그럼 여기로 오지 <웃음>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저한테 오면 안 돼요. 달리언. 음. 달리 타투로 오세요. 근데 진짜 이쁘게 하던데. 달리? <웃음> 응. 뭔가 이게 다 스타일이 손으로. 다 달라서 저저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음. 이렇게 하트나 이런거 있어도 거? 안에 색깔이 있는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예림이도 근데 그런거 잘하잖아요 음. 미술하니까 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림이였어 예림이 쟤는 약간 타고난거 같아 칭찬해주고 싶진 않은데 진짜. <웃음> 들으셨나요? <웃음> <웃음> 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근데 예림이 진짜 잘하는거 같 예림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저 아, 엄청 근데, 많이 하던데 연습? 저번에 한 분이 음. 자기 되게 오래됐대요 구독한지 저요? 응. 아 진짜요? 응. 그러면서 차리님 진짜 서윤씨랑 좀 친하신가요? <웃음> 아 엄청 친하죠 <웃음> 친한데 어... 엄청. 저희 안 친해요 <웃음> 사실 안 친하고요 <웃음>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웃겼어 손님들이 <웃음> 응. 왔는데 브이로그 보고 왔는데 내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응. 진짜 이 사람 되게 정말 딱파트만 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웃음> 내가 그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님이랑 얘기를, 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손님이, 와, 진짜 노잼인 줄 알고, 어떡하나 했는데, 응. 너무 재밌게 받고 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나오면 온다니까요. 예림이도 재밌게 나왔잖아요. 와, 응. 진짜 예뻐. 아빠 글씨 잘. 어, 완전 예쁘지? 이코 뭐야? <웃음> <웃음> 일로 와봐. 잘생겼는데? 코 <웃음> <그거> 뭐야? 접 찍고 왔어. 아빠 이 노래 아빠가 신청한 거야? 이전 노래 이전 노래 도끼 노래 도끼 노래 <웃음> 어디서 들었어? 영화를 많이 봐라 그러고가시더라야그거하는데뭐 <웃음> 그렇게 시끄럽더더라는. 아빠가 진짜 아빠. 진짜 시끄럽고 나빠가? 진짜로. 어 아빠 목소리 완전 크게 들렸어 우리. 그죠? 아니야 아버님 되게 <웃음> 신나서 말. 그니까. 와 이쁘게 나왔어. 그지? 응. 예쁘다. 카메라 자해 이런거 잊제보지 않게 음. <웃음> 아빠 힙합이네? 끊기. 여기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아 no, no, no, no, no, no, no, no, no, 게 잘해 그 no, no, no, no, no, no, no, n 이와중에 양심 챙기고 매너 챙 <웃음>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아, 내 이름 내가 내네 글씨라고 이 점에다 아 누구랑 진짜 잘 나왔나 응, 이 점에다가 하트를 그릴거예요 아우 <웃음> <진짜> 귀여워 <귀엽지? 웃음>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웃음>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 점이 너무 하트로 점을 가리면 너무 아파? <웃음> 어? 색칠하면? 어. 색칠은 안되지 색칠 <웃음> <웃음> 근데 금방해요 만약에 하, 시, 시 신문 받는 사람 같아.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남산동에서 <웃음> 어, 옛날에. 어 지금 유네시프로? 이렇게 카메라 구도가 더 그래 지금. 약간, 약간 증거 영상 찍는 기분. 증 <웃음> 영상.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요 말씀하세요. <웃음> 아 아파? 아니. 안 아파? 그렇 <웃음> 뭐라고? 아쉽지 않아 아프리스 흘러도 될.. 그거야 <웃음> 아빠 안 아파? 응.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아 <웃음> 카메라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마무리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뭐해? 일단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랑 요거는 호랑인데이거 진짜 야심차게 자랑해 근데 그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응 음. 아니 근데 이렇게 봐도 리터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팔 팔은 가죽 타투 한거짠 근데 제 거는 초록색인데 아빠 거는 빨강색이에요 아빠 피부 빨개줘서꼭 지스를 가리고 아 입을 입이 왜이렇 그리고 이거는 아빠 글씨랑 제 글씨 짠 예쁘죠? 예림이한테 고맙다고 그 꺼졌어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줘 감 <웃음> 아! 잘라야지 <웃음> 뭐지 <잘하니> 이 춤사위? <웃음> 아 이거 한번만 게왜 <웃음> <웃음> 저래? <웃음> 갑자기 하이틴이야감사합니다 <하이픈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럴 땐 뭐라 해. 응? 아니 자네들이도 고생했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웃음> 안녕. 인사해주세요. <웃음> 안녕.